자 인, 인벤터 2022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시트메탈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자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먼저 하나 그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정면에 스케치 그리죠 x y 평면에다가요 새로운 스케치 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요점이랑 원점이랑은 수평고수를 주면 되겠죠 음, 이미 좋나요 자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어, 치수 여기가 245.2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각도를 주겠습니다 어, 여기서도 이렇게 될까요 점 찍고 점 찍고 원점 찍고 아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러면 반세 방향을 생각해보죠 찍고 찍고 찍고 이렇게 각도를 주겠습니다 자요 각도가 계산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199.6 곱하기 360 나누기 2π죠. 그러니까 2 곱하기 가로 할까요? 2 곱하기 π 245.2가 되겠습니다. 가로 닫고요. 엔터. 그럼 약 46.64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빠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선을 찍어야죠. 자, 그러면 어, 이 둘레 값이 호의 길이가 199.6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시트멘탈에서 요 여기 컨투어 브렌치 됐겠죠? 일단, 방향은 반대가 되어 있고요 이거 반대인가요? 예. 자, 스케치 아래쪽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옵션 한번 볼까요? 어, k f a c 그냥 쓰겠습니다. 음, 나머지 거는 기본 값 그대로 쓰는데요. 요 형태 그대로 일단 오케이 하시고요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요 길이만 좀 넉넉하게 줄까요? 50 정도로 할까요? 아니면, 정확하게 39.7로 할까요? 이게 39.7이 되겠습니다. 50을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7. 오케이 하죠. 자, 스케치를 한번 볼까요? 비즈빌리티 키면 스케치는 이 위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고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색깔을 다른 걸 해볼까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음, 뭐대탕 대충 아연 캐스트로 할까? 요 어, 위에 색깔이 너무 진하네요. 뭐 대충 하겠습니다. 색깔은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어, 여기 아이프라티인가요 아닙니다. 여의리오, 시트메탈 디폴트 있죠. 요 값을 바꾸셔야 됩니다. 룰 있죠. 룰을 좀 바꿀까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두께는 1.6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1.6입니다. 하시고 또 요거 연필 누르셔야 되고요. K 백터 값을 좀 바꾸죠. 요것에 K 벡백터값 있죠. 원폴드를 요거 누르셔야 주고 요거 일로 바꾸겠습니다. 세이브 하시고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요. 요거 누르시고 k 벡터 값을 꼭 1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여기만 하시면 뭐 나머지 과정들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전개를 시켜 볼까요? 그렇죠? 그리고 전개했을때 길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모서리 길이 있죠 199.6이 되는거 보이시죠 예 좋습니다 다시요 폴더 들어오죠 자, 전개를 시켜 가지고 이제는 좀 자르면 될것 같아요 언폴더 하시고요 예. 자 중립면은 요면을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밴드, 위에 면 잡으시고요. 중님이 제대로 안 잡혔나요? 음. 중님이 제대로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폴더 하죠. 자, 올 하시고요. 오케이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개가 됐죠? 이면에 새로 스케치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일단 뭐 깎는 거니까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가고, 모서리까지 이렇게 쭉 연결하죠. 연결이 제대로 안 됐네요.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치수로 여기가 지금 39.7이죠. 그리고 음. 요 선이죠. 요게 12.9입니다. 어, 이 선의 길이가 안 됐나요? 12.9가 딱정 중앙에 걸린 모양이에요. 그렇죠? 밑에 내려오지 않죠? 그럼 이걸 지워버리고요. 살짝 밑에 내린 다음에요. 다시 한번 선을 긋겠습니다. 인벤트를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헷갈립니다. 자, 이점이랑 이점이랑 아 중간에 자꾸 걸리네요. 자, 그럼 이 선도 지워버리고요. 다시 한번 라인을 하나 긋죠. 자, 그리고. 12.9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길이는 114.1이 되는 거죠. 많이 나오셔가지고요. 컷을 하는 겁니다. 프로파일 이요 부분하고 이부분을 요 일단 이 부분은 잘리는데이 부분이 안 잘리죠. 그럼 스케치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하죠. 라인 가지고요. 이렇게 선을 그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컷슬하죠요 부분이나 요 부분 오케이 이렇게 자르면 될것 같아요 <웃음> 그 다음에 홀을 주 되겠죠 여러 모양입니다 어, 요거는 지금 9.4죠 90도 고요 6.1이죠 자 위치 자, 포지션 있죠? 요 점상에 찍으면 돼요. 사실은, 음. 아, 이게 잘안 찍히네요. 그렇죠? 음. 자, 그러면 미리 점을 찍을까요? 음. 전기 했는데 점이 잘안 찍히죠? 그렇죠? 그러면 새로 스케치 그리겠습니다. 새로 스케치 하나 그리죠? 요 포인트 있죠? 여기점 찍고. 여기 점 찍고 어, 수평 구속을 주죠 그 다음에 치수라요 여기가 13.4죠 주시고 이 거점하고 이거 53.1입니다 이렇게 구속을 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홀. 어, 예, 잠, 두 개를 찍을까요? 음. 자, 그리고, 여기가, 9.4죠. <웃음> 6.1입니다. 90도. 오케이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접으면 되는 겁니다. 알죠 그렇죠? 음, 리폴드 하죠. 중립면 자동으로 잡히죠 어 자동 안 잡히네요 그러면 중립면 여 면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아시면 이렇게 접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웃음> 지수를 착정해 보면 여기가 그렇죠? 얼마 되죠 199.6이 되는 거죠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따서 이렇게 플랜 하시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192.6 k 값을 <웃음> 일로 져서 <일러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음 이렇게 보고 보기 스타일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요렇게 정확하게 가운데 선컨 타입이 뚫리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자, 이걸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을 세이브 하죠? 어, 요 이름으로 그대로 저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벤터 스텝 파일로 저장을 해드리죠. 자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인벤터 내용이었습니다.